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의문의 박스와 함께 같이 왔는데요 네이 박스는 뭐 제목을 보셨겠지만 우리 다이아서버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박스입니다 어 여기에 바로 우리 다이아서버를 돌릴 서버컴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네, 이렇게 바로 까보겠고요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네이 빨간 상자 이게 바로 우리 서버 컴퓨터예요 라즈베리 파이 라고 불리는 컴퓨터 인데요 소형 컴퓨터 인데 성능이 꽤 좋아서 저처럼 서버 돌릴 때꽤 좋아요 일단 이거는 램 4기가 짜리 네 라즈베리 파이 4 모델 b 입니다 어 그렇고 오, 상자가 뭔가 되게 이쁘네요 네 그렇고 이거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서버가 돌아갈 본체입니다 이게 컴퓨터 본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게 제가 예전에 이걸로 서버를 열고 있었어요 다이아 서버는 이게 옛날 버전이고 지금 오늘 배달이 온거는 새로운 버전이에요 새로 나온 이제 뭐랄까 신상품 이라 보시면 되죠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어, 이걸로 서버를 돌리면 아마 여러분들 렉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제 생각에는 이걸로 서버 돌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마이크로 hdmi 케이블도 있습니다 이걸로 서버 세팅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쿨러 얘가 이 컴퓨터가 덩치에 비해서 열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쿨러도 제가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쿨러랑 케이스랑 같이 세트였고 이렇게 주문해서 총 3개 오늘 3개를 주문했어요 원래 어댑터도 따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품절이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돌아다니는 남은 어댑터로 할 생각입니다 어 그렇고 네 일단 아즈베리파 있고 또 여기에 택배에 같이 약과도 넣어 주셨더라구요 와 진짜 센시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판매하시는 여기 이, 여기에서 음, 이렇게 약과도 넣어 주시고 일단 뭐 여기 뭐 종이가 있는데 뭐 교환 한불 그런 불량 이런 그런 안내인 것 같은데 읽어보지 않고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약과도 맛있게 생겼지만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으니 나중에 먹기 위해서 버려버립니다 아니 버리는게 아니고 놔둡니다 네자 <웃음>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래서 약과는 치워주고 라즈베리파이랑 쿨러 쿨러랑 케이스 hdmi 자 <웃음> 상자 열는데요 자 와우 보시면 뭔가 되게 제가 봤을때 뭔가 멋있다는 느낌 <웃음> 되게 얘가 아담하고 귀여우면서도 모든 정말 웬만한 기능이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서버용으로 정말 제가 추천을 하는 컴퓨터고요 또는 뭐 개발 같은 거 서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걸로 쓰시면 좋아요 한 거의 뭐 신용카드 정도? 카드 정도 크기고 그래서 뭐 전력도 생각보다 안 먹거든요. 한 달에 거의 천원에서 이천원 생각보다 안 먹어요. 그렇고 일단 여기 오른쪽에 포트가 이렇게 있고 그 앞쪽에 뭐 이렇게 전원은 usb 타입 c 로봤고요 이래서 전원 있고 마이크로 hdmi 두개 무려 듀얼, 듀얼 모니터가 지원이 되고 오디오 잭도 있습니다 3.5mm 어네 상당히 뭔가 아담하죠 아담하면서도 있을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다이아서버 서버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전원을 넣었구요 일단 테스트 참아서 미리 운영체제 깔아놓은걸 넣어서 전원을 넣었어요 와 부팅이 됐습니다 자 이게 기본 운영체제 인데요 일단 저는 쿨러를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작동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쿨러를 조립을 할 차례인데요.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랑 같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이뻐 가지고 이걸 골랐는데,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이, 고민되네. 조립을. 짜잔 여러분 세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이아 서버를 돌라 네 지금 아우 말이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아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만 뿅.